물 먹방 챌린지 준비 중이에요 먼저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야? 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굴젤리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아, 조금 색소 많이 떠버렸나봐요. 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뭐라 뭐라 해? 와우, i r 와.. 어떻게 먹었지? 와. 울었어요 와. 와, 물 가져올게요 <웃음> 다시. 아.. 물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 아.. 정신이 없어요 어, 너무 달아요. 너무 맛있어요. 노란색. 와 예쁜 거는 예쁜데. 너무 달아요 ノーモ What? 아 먹방 하신분들이 굴 젤리 계속 하셔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와 진짜 힘들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예쁜 거는 정말 예뻐요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쭉 나오고 그렇게 예쁜데 먹을 때는 장난 아닙니다 알함 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그래도 저도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